저기 티라포이터 모아를 치우는 슈퍼채팅 인전원 감사합니다 제채팅님 뭐 서련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부가띠님 이런거 하셔도 되는데 20만원 돈 너무나 가슬니다 엔진풀 창무진 엔진풀 혹시 제 목소리 너무 된다 요 20만원 돈 너무나 가슬니다 엔진풀 창무진 아잇 아잇 아이거내 이름 아닌데 아잇 아잇 아잇 목소리 이름 왜래 Let's get s t a r t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스마트들어오겠습니다 처음에 이 화면에서 변기를 이제 만드는건가? 오라라? 어 뭐야 뭐야 일단 위에다가 물을 넣어 X키를 누르면 물을 일단 넣고 그 다음에 Y를 눌러 뭐어토하라는 거야 아꾹 눌러볼까요? Y를? 아꾹 이렇게 그리고 B를 꾹 눌러 물나온거 확인했고 A를 눌러 물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물을 넣어 가득 됐고요 그 다음에 Y 이거를 꾹 찍어 됐고요. 그다음에 b 를 눌러서 물나오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A를 눌러. 검수. 물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어. 어허? 어 뭐야? 일단 역면기에 불이 났는데 그거는 제 한복이 아니에요. 변기 풀업 이거. 그다음에 비키. 물이 안 나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뭔가 가 있어. 아,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니죠이 이거, 이미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이이이 변기에 조아리 들어갔다, 가드. Just test. 테스트 일단 계속 이어갈게. 어!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남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들 남들. Oh, so, first off, I, I think we're 아니 변기에 타자이 들어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Now, I also think we're g o 어, 저희는 뭔가 부자가 될것 같아요. Just 아이, just 그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Okay. 개인력이. 어? 사마귀한테 노동을 시킨다고? 6 개월 뒤. 자, 올라왔습니다. 6개월동안 계속 변기만 만들었어요 여기 월급이 얼인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 변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또 뭐지? 버튼을 눌러요? 아 알겠어요 버튼 짜잔! 와, 이게 뭐야 이런 재즈! 에퍼처 사이언스 터렛을 공개합니다 어 X 뚜껑이 열리고 Y 변기가 열리고 L2 L2 누르고 오어아 얘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아. 대박이네. 와나 좋았다. 트리거투 슛. Give it a shot. 왼쪽 트리거 열고. 오! 아, 총알 나가는군요. 오케이. 총알 발사. 자, 이번엔 다시 해 볼게요. 아까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제 얼굴에 총알을 쓰면 은가할 응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총을 열고 발사. Go! Wow! Holy moly, man! That is great! 나나 잘한 거야 지금? That was the only one too. c u s here's what i actually 자 뭔가 준비 중이던 녀석이 있대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Uh, 어, 알겠습니다. 기존 사진 일단 찍어볼게요. F12. 체크 됐습니다. 체크. 여러분들 방금 화면에 가려졌는데 그거는 제오베서 단축키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오 h e e r go! Oh! Wow. Oh, 뭐야 이거? Right? 아, this is great. h g o d 이루 런처. 오! 소리 맞어 미궁 맞았어? 미궁 고았어 미궁 고았어 미궁 고았어 미궁 고았어 미궁 고았어오 마이 갓.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봤어. 봤어. 아이스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 이거 그냥 다 부셔질 것 같은데 왠지? 어차피 망했어. 어? 뭐어 설마 자르기 하겠습니까 어? 다 부숴버려 그냥 지금 앞에 물류창고가 쓰러지고 있는데 저거 제가 한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는 초록색 <목소리> 코어 거 오케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는데 이거 다기까지어 저는 모르죠 확인 확인 확인 어 왜왜왜왜 경찰이 왔다고? 이 창고에서 난사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설마 감옥을 보내겠습니까? 네. 자 이제 위로 올라가고 어, 다음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이들사마이들의 도시 뭔가 좀 귀여운데? 오 왔어 여기, 여기 뭐하는 곳이지? 진짜로 감옥에 온 거예요? 여기가 감옥이야? 와우 아 o u a 너무한 거 아니야? 지역사에도 oh. wow. 음? 음? 음? 감사합니다. 다. t h o 로 날려버려서 무려 18개월 동안 안움어요 일단 여기 사 the d has faithfully observed t h 거기서 나 보이죠? 뭐 하는 짓이에요? 서킹 이선원 감사합니다. 최아스님 서련을 잘 보내 주길 바랍니다. 아니 부가팀 이런거 하셔도 되는데 20만원 돈넘나 가손마도 엔젯토 창무진 엔젯토 뭐야 어 방금 후원 리액션 했는데 혹시 제 목소리 너무 된다 여 20만원 너무나 가손마도 엔젯토 창무진 아잇 아니 아니 이건 내 이름 아닌데 요 아니 질감 명령으로 보내기 바래요 아니 목소리 이름 왜이래 아니 후원 리액션이 이름으로 되기가 안되는거 아니야 S.I.T.I.NG 이름 제출됐고요아에반데 S T E G 됐습니다 당신과 책상은 출시도 좋습니다 나가라고? 어나가다 이제 자 위로 올라왔구요 okay. 어이것이 아, 아, 뭐야돼? 터렌 마크3가 등장 아, 했습니다 아, 아무리 봐도 저거는 믹서기 같은데 아, 뭔가 지나가고 있어요 아, 자 일단 버튼들을 하나 눌러볼게요 어 아, 이게 뭐야 라곤 like 발사 아 이런식으로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사장님께서 마음에 들하시면은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어? 사장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라 어? 진짜 사막의 문명을 보고 있습니다 사막이가 벌써 여기까지 발전했고요 건물들이 이제 인간의 기술력을 넘어섰어 이미 괜찮아? 임마 저게 시동 거는 건가? 오어 됐습니다 앞에 이제 세탁기가 나왔고요. <목소리> 에포처 사이언스에서 만든 세탁기. <목소리> 아이 깜찍이야. 아, 이 세탁기를 터렛으로 왜 만들어? 그서 아. 이 아. 어, 아, 죽을 뻔했네. 다들 아, 네. 얘나 싸워야 돼요. 오마이갓. 앞에 이제 전기 터렛들을 보셔보겠습니다. 전기 터렛 발사. 전기 터렛 발사. 전기 벌써 사이드 와크80레리 fast. 한번에들어라고요 확인 확인 확인. 2 1. 가자가자 가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온 거좋오네요 잘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생각하셨죠. 괜찮을 것,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회사 기부를 okay. 꾸시고 월급을 Let's 받은 월급으로 파고. Also, I do have one q 을 i c k c o n f 사장님을 본 사람이 몇년 몇 동안 없었다. 가겠습니다. 과연 사장님의 실체는? Hey there. 오, 갑자기. It's me. 케이브 쟝트. 설마 이속상이 no, no, 사장인가요? 설마 이속상이야 지구상 가장 똑똑한 공원자들에게 불사신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결론이 속상이 되었습니다 no. 사장님이 로봇이라니, no. 사장님이 로봇이라니, no. 사장님이 로봇이라니, no. 사장님이 로봇이라니 심지어 대두라니 이런 제작 의식을 기계로 옮겼대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뭔가, 뭔가 살짝 쌉총 느낌이 나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끝내주길 바라고 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부셔드릴께 사장님! 사장님! 미안해요 사장님! 눈도 뚫어드리고 사장님 미안해요! 사장님 미안해요 안돼! 가자! 오마이갓 오마이갓 지금 사장님의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맨얼굴 같은 경우는 총알이 안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옆에 여기도 방탄인데 오케 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일반데 전원 버튼이 이미 있었잖아! 이거를 일단 깨! 전원 버튼을 깨면 전력이 차단되고 그렇다면 사장님은 죽을 겁니다 자 갑니다 전원이 꺼집니다 지금까지 나의 직원들이여 내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아줬어 3 2 1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월급 루팡 직원은 이제 아네 <놀람> 이런 제자! 예비 전력이 가동됐고 살아났고요 카드키를 반납하고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해고당했죠 오메갓 오메갓 사장님! 사장님 안어 지금 사장님이 밑으로 떨어졌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꽝꽝꽝. Yeah, we, we, 일단은 we, 여기서 떠나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만지 말고. 오 마이 갓. 사막의 문명이 박살이 났다. 사장님 때문에. 사장님은 동물학대했어. Oh 사장님 살아 있는데? 아, 방금 눈에 불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이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자이 게임같은 경우는 스팀에서 무료로 풀리고 있고요 어.. 굉장히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푸딩? 끝난거죠?